사은 놀랐습니다 막아주시고 왼쪽은 노량 할게요. 바로 가시죠한 번에 이파 창술리 암수. 지금 건 앉아. 소릭 정희님 들어가면서 암수 하나 볼게요. 내부 스택 쌓일 것 같은 나오세요. 쭉쭉 끝나고 게이지 차면 말해주세요 난나 서드릴게요 오케이 이 자, 작 3시에 똥좀 있어요 1시 라인 12시 촉수 한 마리 있네 지라고 잡으러 가시죠 암수 들어갔어요 카운터? 나이스 같이. 꽃진무? 암수 없이 기믹까지 미시죠? 저 육각입니다 육각 밑에 조심 레이저 조심하시고 낮조심 밑에 지나가요 밑에 이슬림 조심 가운데 지나갑니다 이슬림 한번만 더 에이저 밑에 지나가요 올라오시죠 이거 헤드안전 헤드안전입니다 준준마 맘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울력약간 계속 가운데 레이저 찢기 무력 따라가서 무력 이거 긁히면 아파요 피갈리 하시고 잡힌 사람 없고 낙인 초록 동 매각에? 잘 예뻐요 빼주세요 최대한 매각똥 밟으면 많이 차니까 똥 밟을 것 같으면 딜 천천히 그러면서 버섯커님 암수 일리아칸 오른쪽에 있습니다 똥 하나만 받으세요 이팟 케어. 나이스. 가운데 동 없어졌고. 1시 라인 가주세요 12시 1시. 일략한 다시 가운데. 한번더 찍어요. 어, 지진 걸렸다. 오이 만두님 암수. 딜 너무 좋아야지. 패턴 굿. 패턴 좋을 때빡 딜. 일리약한 계속 가운데. 에 안전지대 찾기. 오른, 왼쪽. 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하게 놓으셨어? 창술님. 아무것도 없는데. 피하고 피카니 맘수. 피카니 맘수. 딱 뽑기. 이거 긁히면 포션. 레이저 아 패턴 너무 좋다 왼쪽만 봐주세요 왼쪽 똥 생기는 중 엉덩이 딱 붙으면 안아이 이쪽 봐주셔야 돼요 일곱시 밑에 가로를 긁히는 중 카운턴 쳤구요 계속 일곱시 일곱시 레이저 중 다음 스택... 중규님 내부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국기 레이저는 잘 빼주시고... 중규님 내부 바로 들어가 주세요. 이파 창술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창술님은 스택 관리 화이팅... 11시 봐주세요. 11시 벨가 중... 11시 쪽... 어 뭐야? 난충걸렸네 열한 시똥 생겼습니다. 새로 피하고 확실피하고 들어갈게요. 레이저 쏘는 듯 조심 레이저 조심 가운데에 암수 들어갔어요. 삼겹살 중 일렉한 완전 가운데. 이동하고 레이저. 아니, 왜 휘리리드구나. 아, 다 시. 밀약한 가운데 봐주세요. 엉덩이 찍고, 옆구리. 버섯커님, 암수. 딜 거의 다 밀었어요. 로아키나. 별이 샴샷 슬라임부터 슬라임 일곱시 일곱시 e Slime, s 가가 m e Slime, Slime, s l i 똥외 Slime, Slime, Slime, Slime, 11시 받으세요 이거 똥 지어, 없어지고 들어가죠, 딜. 천천히. 히리릭. 들어가면서 만두님 암수. 11시만 받으세요 똥. 내부. 앞에. 뒤에 찍어요. 옆에. 옆에 크게. 나이스. 고진무 나이스. 빡디, 빡디. 와, 이거 긁혀요. 티어요, 티어요. 일략한 계속 11시.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내부. 밀렸어요. 아니네. 로아키, 로아키. 어, 뭐야, 씨. <웃음> 내부 제가 봐드릴게요. 위쪽 봐드리. 들어가요. 음, 안 보여. 오케이. 가운데 똥만 지고 나갈게요. 네, 나왔습니다 화이팅! 자, 이거 피 많이 다니까 포션 아끼지 마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돌아요. 끝까지 옆에 조심. 아섯줄제왜 있을게요? 뱅뱅 도는 거 조심. 돌아요 돌아요. 가운데 조심하시고. 굿, 굿. 저희 촉수는 저랑 어, 이파 창술님 위주로 일단 깨죠. 절제 창술이랑 갈증리퍼가. 네, 스카우터님이랑 따, 창술님 다 먹어도 돼요. 하면 가치 깨요. 아 스킵 안 하는 거 굿. <놀람> 파이팅 아, 이번에 깨고 주무시러 가시죠 다 8시간 트레이 하신 분 많기 때문에 예, 깰때 됐다 우리 그죠? <웃음> 진짜 깰때 됐다 시정 아끼면은 잠못 잡니다 오늘 저희 <웃음> 밥상 뒤집을 때시정 아끼시면 잠못 주무세요 마지막 20분만, 15분만 집중하시오, 15분. <웃음>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첫클이세요 화이팅, 음. 화이팅. 자자 패턴 좋을때는 쫄딜 말고 그냥 빡딜 손가락 뒤에 서 <웃음> 피할때 확실히 피해주시고 일단 핑치킨데 깔게요 약간 가운데에서 살짝 위 <웃음> 촉수 걸리신분 가운데 잡혀요? 잡아요? 미이수 가운데 긁어... 가운데 잡기? 가운데 잡아요 잡힌 사람 없고 가운데 비염 가운데 비염 그대로 안전 곧 부파 나와요 정윤님 암수 아, 잠깐만, 이거, 촉수 건드린 것 같은데. 140줄 딜컷 할게요. 일단 촉수 깨야 돼. 금방 나올 거예요. 140줄 딜컷, 10줄 딜. 바로 나왔네요. 굿. 살짝 앞에. 레이저. 딜 밀고 전멸기 볼게요. 반대쪽. 견멸기 준비 고! 네이스만드님 피관리하시고 이파 창술림 암수 레이저 조심할게요 가도 가운데 안전 잡기 조심 뒤로 쭉 이거 웜 바로 깨도 돼요 웜 아무나 깨세요 웜되실분 이쪽 안전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웜 같이 깨죠 오른쪽 안전이구요 웜 일단 깨고 갈게요 웜 깨고 오른쪽 오른손 이거 똥 생기고나서 초록색 남아있는거 밟아도 안돼요 긁기! 긁기! 그대로 계시면 돼요 끝. 레이저 이쪽으로 오면 시정이나 가운데로 튀셔야 돼요 일단 레이저 가운데! 반대쪽! 끝까지 끝까지 레이저 이쪽 안전 똥 한번더 나오고 긁어요 정윤님 조우암수 140줄 아 딜컷 안해도 될거같아요 이난나있어서 찰거같아요 구파 반대손 150줄 딜컷 잠깐 할게요 이난나 노 사이드 안전 사이드로 구석 질컷 이쪽 이거 점사부터 레이저 피하고 점사 점사 질컷 안해도 돼요 이거 촉수만 잘 촉수 가운데 잘 깔아주세요 입하성불 가운데 위험 가운데 위험 아 이거 자폭 터지겠다 잡았나? 마무리 됐어요 딜 밀고 전멸기 볼게요 아 딜컷컷 컷. 아 낫나왔어요 낫나왔어요 괜찮괜찮 일단 촉수 깨주세요 반대 안전 반대 반대 중균님, 3부파하고 중균님 암수. 가운데, 가슴 부파. 화이팅, 화이팅. 다 왔습니다. 안 죽으면 깨요. 부파. 중균님 암수. 빡딜, 빡딜. 뒤로 쭉. 이거 아무나 깨도 돼요. 그냥. 안 깨도 되고. 대충 깔게요. 구석에 가운데 위험, 가운데 레이저 오면은 제가 암수, 레이저 암수 들어갔어요 50줄, 화이팅! 다 왔습니다 그대로, 미치굿 피카님 마지막 암수 바로 이어주세요 패턴 보고 긁기! 장원대 잡기! 어? 암수 있는 사람 하나 이어주세요 오케이 암수 있으신 분 하나? 마지막 암수 촉수 깰게요 촉수 깨줘야돼 빌딜 여덟줄 빡딜 20초 알겠어요 집중 아고생했습니다아 어, 나이스 후야 <웃음> 암수도 다 쓰고 깼다잉 <웃음> 아유 그저 시사찍어야지 8시간 트라이했는데 금방 깼다고요? 우리 9시간 트라이 했어요, 선생님들. <웃음> 9시간 트라이 했는데 어떻게 금방 깨? 아! <웃음> 아니, 정윤님 빨리 해야지. 다시.